해장국을 맛나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막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 해장국 집주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막 불평을 하고 있더라구요 해장국 맛이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시 음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 해장구 아니 아 됐고 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저 사람이 누구야? 뭐 국회의원이야? 어디 거의 관리 같은 거 아닐까? 어쩌면 연인이 아닐까요? 어 정말 뭐 하는 사람일까? 당연히 궁금해지죠. 자꾸 자기가 누군지 그렇게 말하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순간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 내가 말이야. 어?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입맛이 그것도 아주 까다로워. 어? 당신 내가 누군지 왜 몰라? Woof, woof, woof!